안녕하세요 유튜브 선사람러분들비입니다 <웃음> 이번 시즌 제가 보고 있는 핫템중 하나는 바로 카구 팬츠인데요 키비야 이 카구 팬츠 어디 거냐 DM이 많으셨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죠 카구 팬츠도 원단감, 실루엣, 작은 디테일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2, 3 SS 시즌 카구 팬츠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놀람> 첫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의 MO1 필드 팬츠입니다 오리지널 MO1 필드 팬츠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코튼 트일 원단을 워싱 강우를 해줘서 물 빠진 듯한 색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퍼커링이 되게 매력적인 부드럽고 유연한 코튼 원단감인데요 두께감도 엄청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고 루작게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무릎쪽 턱 디테일로 액티비티한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양쪽으로 카고 팬츠의 포인트, 벨크로 처리된 포켓이 있는데 한쪽으로 미니 사이즈 포켓이 추가적으로 으로 언발란스하게 들어가 주는데 이게 m o l 필드 팬츠의 상징적인 시그니처 포켓이죠. 포켓 옆쪽 바지 뒤쪽으로 스트링 디테일이 있고 밑단 쪽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두 가지 핏으로 연출할 수 있는 카고 팬츠입니다. 허리 쪽 허리 조절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데요. 이 제품이 실측 허리 치수보다 실 제품이 조금 더큰것 같아서 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전부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컬러감으로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 카고 팬츠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영차 영차 끌여 올려 입지 마. 조금 골반에 걸쳐서 루즈하게 개임상이야 그리고 저희 두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즈한 카고팬츠 봄버나 헤링톤 자켓 이런 거랑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좋고 루즈한 실루엣의 카고팬츠인 이만큼 뭐 셔츠, 티셔츠 레어링 해준 다음에 봄 시즌 SS 파카 딱 걸쳐주면 느낌 알죠? 그죠? 그죠? 편한 느낌 하지만 요즘 이게 트렌드 다음은 메종미네드 유틸리티 카고팬츠입니다 나일론 베이스 립스타 원단으로 찢어진 방지를 위해서 바둑판 무늬로 강한 실을 사이사이 넣어줘서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인데요. 적당히 코튼 원단감이 느껴지면서 가볍고 크리스피한 터치감으로 팬츠의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에서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이 팬츠도 양쪽으로 스냅버튼 처리된 메인 포켓이 있고, 한쪽으로 작은 사이즈의 포켓이 하나 더 있고, 무릎 위 포켓 밑으로 플래시 디테일이 들어가줘서 뭔가 고프코어 감성을 조금 더 살짝 내주는 것 같아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 허리 조절 가능하고, 밑단 스트링이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카고 팬츠 하면 떠오를 무난한 컬러웨이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루즈하면서 총장이 좀 길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 혹은 곱창지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팬츠인 것 같습니다 살짝 골프코어 힙스러운 카고 팬츠 추천드릴게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길이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저 봐봐요 곱창지게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곱창지도 예쁘죠? 그래서 요 카고 팬츠는 살짝 크리스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의에도 살짝 그 크리스피한 맛의 SS 시즌 파카를 매칭해주시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레더 봄버, 레더 자켓 활용하셔서 조금 힙한 빈티지한 느낌도 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 다음은 노이어의 코튼 플리츠 포켓 팬츠입니다. 코튼 플리혼방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돌고 부드러운 매끈한 터치감의 제품인데요. 와이드하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다른 디테일보다 이 제품은 밑단의 버튼을 활용해서 실루엣을 바꿀 수 있는데 요게 실루엣 쪽으로 원단이 접히면서 통이 접어지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두 가지 실루엣 연출이 확확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앞쪽으로 밑단까지 쭉 이어지는 깊게 잡힌 플리츠가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줘서 예쁩니다. 세 가지 무난한 컬러외로 기존의 카고 팬츠 했을 때 떠오르는 좀 각이 서서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호하실 것 같네요 좀더 미니멀한 감성을 추구하지만 카본 팬츠 트렌드는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의 카고팬츠는요 저는 그냥 가디건을 활용해서 꾸안꾸 느낌? 그냥 슬랙스인 듯하지만 옆에 카고팬츠 포켓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라이트한 톤의 카고팬츠는 여러분들의 크림진을 떠올리시면서 코디를 하시면 돼요 그냥 크림진은뭐 스트라이프티의 봄버 무난 캐주얼한데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켓이 사이드에 딱나 트렌드 세트 스타 마지막은 유니폼 브릿지의 밀백 포켓 팬츠입니다. 면폴리 원단으로 어느 정도 매트한 면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좀더 매끈하고 가벼운 터치감이 특징적이에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인데 그냥 원단의 느낌 그런 터치감 자체가 가볍다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와이드하면서 루즈하면서 풍성한 카고 팬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팬츠 입을 때 너무 막 다리 길어 보려고 용서가지고 막 하이웨이스트 막 끌어올리지 마세요.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루즈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입으라는 그런 미디긴 아닐까 싶어요 무릎 쪽으로 턱이 잡혀있어서 풍성하면서 입체적인 동그스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앞쪽으로는 자그마한 턱이 잡혀주고요 그 밑으로는 와방 큰 버튼식 포켓이 양쪽으로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 정말 빅 사이즈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은 스트링 처리되어 있어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카고 팬츠 하면 떠올리실 무난한 컬러웨이에요 저는 이 제품은 워크 헤어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조금 더 힙한 느낌 좋아하신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착용 사이즈감 보시면서 피팅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키 올리브 톤의 카고 팬츠에 제가 강추하는 코디 중 하나는 데님 셔츠, 데님 자켓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메카지 바이브를 살짝 내주는 거죠. 여기에 살짝 부피감 있는 스니커즈 신어주고, 추우면 이렇게 파카, 야상 같은 거 입어주면. 내 스타일이야 혹은 조금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서 갖고 계실 맨투맨이나 뭐 니트 입어주신 다음에 트랙 베스트 같은 거캡 써주고 아나 요런 맛도 요즘 고프코어 맛도 좋더라고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스타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SS 시즌 제 기준 너무 예뻤던 카고 팬츠를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카고 팬츠도 소재, 뭐 핏, 디테일에 따라서 무드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는 카고 팬츠가 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제품은 당당히 이벤트 진행하죠 오늘 추천한 모든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카고 팬츠와 입으면 예쁜 상이 어디였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럼 근데 요즘 카우팬츠가 진짜 내, 진짜 요즘 카우팬츠 손에 자주 가긴 해. 예뻐. 어라만이 아, 편해. 바람이 승승 들어와.